십이장 사무엘하 1 2장4 8 0 페이지 있습니다. 이쪽으로 너무 많이 앉으셔가지고, 네, 다음에는 조금 네. 요리로 마지막 우리 시연이 저는 이렇게 옮겨주면, 네, 제가 자꾸 고개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약간 약간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으로도 조금 앉아주세요. 내일은.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한절 우리 읽겠습니다. 13절 한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어제의 기도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한 번만 더 따라 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직면하는 난관들이 있지요. 이 어려움, 이 시련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모세에게있어서큰 난관과 시련은 홍해바다, 또 야말렛과의 전쟁, 어, 이런 거였죠. 그런데 그 시련보다 더 위험한 난관이 있다. 그것이 뭐냐? 형통이다. 아니, 형통이 왜 난관일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유명한 영성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은 형통함이다 귀가 좋은 것이 이렇게, 세게, 이렇게 열려져요 아니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이 형통함이라니 그 말은 잘될때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잘될때 그때 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때는 모든 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 때 그때가 위험한 때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일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물울돌로 쓰러뜨렸고 그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추적했던 그 사울 왕 때문에 겪었던 시련도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시다시피 정말 전쟁의 왕입니다 그 누구보다 용사 중에 용사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면서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 정상에서, 정상에서 큰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바세바를 범함으로 그의 남편 우리아를 또 죽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자신의 하룻밤 실수로 바세바를 범하여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해결하기보다 그 죄를 감추려고 온갖 추한 일을 그 뒤에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와가지고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은닉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또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죄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을 안이 바세바는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가 끝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 다윗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잘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지켜보시는 분이 한분 계셨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 다윗에 다 행하는 그 모든 추한 일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까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 마지막 저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큰 난관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이 직면한 난관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난관을 돌파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차고 넘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때 이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후에 수많은 시련을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총연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성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간 후로 상상할 수 없는 죄의 구덩이로 빠져버립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자리에 와도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어 그래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자녀다 그래도 마음이 징숭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예배가 아니었고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로부터 떠나버렸다는까지 그는 살갑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잘못된 욕심과 탐욕의 싸움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세상은 정복했지만 자신은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적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잘 몰랐어요. 자신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잘 넘어지는지 내 안에 이 욕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 그건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자신은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죄를 짓는 동안에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저술했는데 그 중에서 다윗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란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죄의 묘한 점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을 보내어 바세바를 불러왔을 때 다위선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도 다위선 자신을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그러는 와중에 그의 예배하는 삶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신에 대한 집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앞길의 큰 장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때가 있다는 거이 다윗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로 자신이 된 겁니다 그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자신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누구라도 별 어려움 없이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실제든 상상이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다르겠지만 죄를 짓고 또 짓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다윗과 우리가 서로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 죄는 무서운 겁니다 모든 잠재력과 관계를 파괴하고 이종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죄죠 실제적인 감옥이든 아니든 내면의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죄가 은밀하게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면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 은밀한 죄 때문에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묶인 거죠 매인 거죠 예배가 매이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구원의 감격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관계 매여버리고 이 다윗은 그죄 때문에 스스로의 감옥에 끙끙대고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길을 내미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다윗의 죄가 아닙니다. 그 다윗의 죄는 우리가 다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는 죄, 이 놀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다윗의죄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죄예요 TV 털면 나와요 세상 뉴스 보면 다 나와요 너무나 쉽게 만나는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계속 그듭그듭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를 지켜보고 가운데 그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의 죄악이 얼마나 자신을 더 올라매고 더 사악해지는가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시다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를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나단은 그의 죄악된 모습을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 다윗에게 그 풀어주죠. 어떤 얘기냐. 사무엘 하 12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간단한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양의 이야기를 하지요 부자는 양 많고 가난한 양도 몇 마리 키우지 않는데 그 부자가 어느 날 낙은의 손님 대접하겠다고 아니 지양 잡으면 되는데 그몇 마리도 가지고 있는 아주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가지고 응? 자기 손님을 대접하네 이런 얘기를 나단 선자는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자그 이야기를 할때 다윗은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보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크 이렇게 막 성을 내면서, 그런 사람은 죽여, 죽여야 되지. 죽여야 한다고. 이 정도까지 다위에서는 격노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분노로 위장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보장으로 자신의 죄를 듣고 위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 안에 죄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격한 감정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는 그런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노를 바라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은 날카로운 비수에 말씀을 들이대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왕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나단의 그 말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이 끝까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개입을 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일종의 저는 이게 하나님의 거친 사랑이라는 편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유한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거친 사랑도 있어요 그 거친 사랑으로 다윗을 품는 거죠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친 사랑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가장 훌륭한 섬김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이라도 해서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2020년도에도 여러분의 심령에 나다한 선지자가 살아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 심령이 복된 자예요 그 다윗은 은밀히 범죄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이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설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사람의 눈길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한 책망과 그 채찍 앞에 다윗은 드디어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하지요.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잘함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잘못을 시인한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단 앞에서 다윗의 회계는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은 다윗의 구체적인 고백과 회계가 담긴 이 10편 51편을 보면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슬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구구절절 다윗은 뼈가 삭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기고 변명하는 사람보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목을 곧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묵묵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죄인 됨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데려가시지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그 회개를 통하여 난관을 통과합니다. 이 다윗이 직면했던 큰 난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일인 줄 여러분 아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꼬이고 어려운 것도 난관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가장 큰 난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끼어졌다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이 서먹서먹해져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가 잘안 돼. 예배가 괜히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다우이그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너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줄이 잠시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통하여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풍성합니다.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능력히 씻어내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파세바의 이야기 핵심은 그들의 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를 놀랍 게해주는 것은 다윗의 죄가 아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연 죄, 교묘하게 지연 죄, 은밀하게 지연 죄를 다 포함한다면 다윗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느그러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흥미를 가지야 할 것은 사람들의 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흥미를 갖고 길을 쫑긋하게 그렇게 세울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의 열정과 사람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을 봅니다. 다윗은 죄를 짓는데 열정을 쏟았어요. 다윗은 그 죄를 숨기고 은닉하기 위한 노력에 열정을 다 쏟았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 그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것이 나단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런 면 새축을 하면 됩니다. 성견한 삶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 후로 새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난첫 아들은 데려갔지만 둘째 아들을 또한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은 죄를 범하기 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첫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그 마태복음은 8가지의 복이 기록돼서 8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8복이 나오지만 계시록에는 7복이 나온다 자, 그 7복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이 자가 보기겠다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보기인 날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 록 20장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22장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복의 마지막 일곱째 복이 뭐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두루마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아멘 그 자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내 육신의 수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로 씻어내고 더 빨아내고 더 씻김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내 삶과 내 인생의 더러움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정결하게 삶을 추구하고 사는 것 이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그 자가 마지막 때 최후의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즉 저기 율법에 말씀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말씀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정말 유익한 이유는 정말 복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에서 무슨 복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거라는 수준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수준을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왜 유익한가 말씀이 왜 내게 복인가 말씀이 왜 내게 축복인가 바로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흐물을 보고 나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복이구나 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죄인된 나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해 뭐 저래 회개할 게 있나 뭐 저래 울게 있나 그러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더 깨달아지고 이 죄의 실상이 더 까발려지기 때문에 날마다 엎드리게 되고 자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죄를 자복했는데 내일 또 말씀을 보면 새롭게 자복할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죄를 자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한번 해결하고 끝났다 한달 있다가 해결하고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자복하며 말씀 보고 자복하며 말씀 보면 해결하고 그것이 요화를 경배하는 인생입니다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것만 해주시면 저것만 해주시면 하고 때를 부리는 기도를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족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해 주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생기고 병이 나아서 기쁜 것보다 돈과 건강을 주셔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그것이 야, 나의 더 수치구나. 돈과 건강을 주셔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이 티끌보다 못한 인생을 깨닫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죄를 자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자복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또 자복하고 그 자가 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아시겠죠? 올 한해도 여러분 기도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고 말씀 볼 때마다 내 죄가 차복되어지고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죄가 깨달아져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그자가 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기도를 합시다. 자, 우리 아니 팀 나와 오늘 한 적어도 10분 이상은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나의 두루마기를 빱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다윗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 시간 한번 두 손도 한번 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제 주여 크게 외치면서 우리 50팀 반주에 한 10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음악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